안녕하세요. 엠지입니다 오늘은 인버터에 스위치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버터를 많이 사가지고 쓰실 텐데요. 차량에 매립하고 딱 침상 밑이나아래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인버터를 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빼가지고 자동차 내부 벽 어딘가에 달고 싶으시잖아요. 어, 어떤 인버터들은 처음부터 이 스위치를 빼가지고 달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요. 선으로 연결하는 스위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인버터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직구로 인버터를 사셨다면 그 인버터에는 외부로 연장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버터에서 스위치를 빼서 차 외부로, 아, 내부죠? 차 내부 어딘가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1단계. 1단계는 단순히 스위치만 빼서 연장하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있으면 좋고요. 전선 탈피기 같은 거요? 없으면 가위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연장용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 스위치를 연장할 때는요. 3000W든 2000W든 전선이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위치선은 전류가 강한 전류가 흐르는 선이 아니라 약한 전류가 흐르는 신호선이에요. 자.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버터에 스위치가 여기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어요 첫번째 어떻게 될까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거 저희 인버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인버터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뚜껑을 열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스위치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 스위치를 밖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냥 전선만 이어붙이면 끝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버터의 스위치를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분해할지 저절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겠다면 안됩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접착제로 접착하는 적은 없어요 그럴 땐 여기를 누르고 쏙 빼면 빠질 것 같아요 어? 빠지죠? 힘은 드는군요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어디쯤 자를까? 전선 연장하려면 여기쯤 자르는게 편할 것 같아요 가운데를 자릅니다 먼저 음. 탁! 잘랐어요 보이시죠?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좀 까야 돼요. 선을 깠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그 스위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버터의 선의 단자가 두 개다. 두 개라는 거는 이 스위치는 연결하는 접점만 있고. 극성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접점만 쓸 거예요. 플러스 전선에. 그래서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일회 연결하나 일회 연결하나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할 필요는 없이 그냥 막 연결할 거예요. 안쪽에 전선을 연결했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켜졌죠? 되게 단순해요. 연결만 시키면 켜지는 스위치입니다. 다시 불리한 스위치. 이것도 연결 해볼게요. 하는 김에. 이 스위치를 연결할 때도 전선은 검은색, 빨간색 두 가지 색깔이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방향성 없다고요? 둘다 플러스 전선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책상 위라서 전기를 안끈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에서 작업을 한다면 절대로 인버터 배터리 연결을 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제가 이 선은 무슨 극상이라고 했죠? 플러스. 응. 예, 이 선은 플러스 극성이에요. 근데 자동차 차체는 무슨 극인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그러면 이 전선 두개중에 하나는 플러스 전류가 음. 흐르는 전선이에요. 네.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로 작업을 하면 네. 이 전선이 차체에 네. 의자에 스치는 건 괜찮아요. 아. 근데 의자 밑에 노출된 금속 같은 데 있죠. 네. 그런데 스치는 순간 인버터 기판이 네. 망가집니다. 빠자작! 빠자작. 빠자작. 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차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 연결을 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의외로 그렇게 망가뜨린 분이 아주 적진 않아요. 100명 중에 한명 이상 돼요. 네. 자, 스위치를 연장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달 때는 켜졌다 어, 꺼졌다 스위치 연장이 성공했어요 이거를 벽에 달아도 되는데 이 스위치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버터에 달려 있던 스위치는 벽에 장착하기가 안 좋아요 안 좋게 생겼잖아 네. 그래서 다른 아무 스위치나 벽에 장착하기 쉬운 걸구에다가 스위치를 매립해도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제일 간단한 수준의 인버터 스위치 연장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난이도가 높은 전선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전선, 스위치 전선 연장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이 연장 작업을 하다가 꽤 많은 분들이 인버터를 망가뜨립니다. 왜냐? 아까 저는 이런 스위치를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그 차박용 차량이나 캠핑카를 꾸민 분들은 인버터 스위치를 어디에다 연장하고 싶어 하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가진 캠핑카나 차박용 차량 벽면에 이런 스위치들이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런 스위치에 인버터를 연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요거 이름 뭐 라커 스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요건 버튼이 8개짜리고요. 6개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커 스위치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에요. 이 스위치는 아까는 접점이 두개 전선을 이어주는 역할만 한댔죠? 이 스위치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에 인버터를 그냥 연결하게 되면 설치하고 10초 안에 인버터는 망가집니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다 쓰시죠? 그럼 이 락커 스위치에 인버터 스위치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버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위치를 가진 어떤 제품에서 스위치를 빼서 라커스위치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하는 김에 한 큐에 두개 갑시다 뭐냐면 라커스위치 연결 방법 우리 이거 판매하는데 전화 올 때마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요거 잠깐 라커스위치 연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희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라커 스위치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자 락커 스위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아예 설명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위치는 전원을 특히 어떤 전원이냐면 배터리에 플러스 전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입니다 8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시거잭도 달려있어요 볼트게이지도 있고요 이 스위치는 이 스위치의 제품을 사용할 땐 어떻게 쓰냐 만약에 어떤 물펌프 같은 게 있다 아니면 이런 직류 제품이죠? 이건 직류 제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직류 제품, 직류 제품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 이 스위치에는, 자, 직류 제품에는 전선이 두개 들어가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는 여러분이 만약에 보조 배터리가 차체에 연결되어 있다면, 마이너스가 접지되어 있다면,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펌프도 마찬가지고 또뭘쓰더라 조명, 아 조명이네 조명 아니면 다른 제품들, 텔레비전이 있다 그런 것도 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다? 차체에 접지시키거나 보조배터리 마이너스극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제품이 많으니까 덕지덕지 붙이면 힘들겠죠? 마이너스 단자대를 만들어야 해요 마이너스는 접지시키고 그럼 플러스는 바로 플러스 전기를 이 스위치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라커 스위치는 단순하게 똑딱 똑딱 접점을 연결시켜주는 스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배터리에 플러스 전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설치 방법이랑 자, 라커 스위치입니다. 아까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했죠? 플러스를 배터리 플러스에다가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명서가 없어도 퓨즈가 달려있는 전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플러스 퓨즈가 달려있는 게 선이 몇 개? 네 개. 아, 왜네 개나 될까? 그랬더니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병렬 네 개로, 네 군데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분산시켜나 볼까요? 플러스 전선은 여기로 들어왔죠. 들어갔다가 다시 플러스 전선이 몇 개가 나와요? 두개두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와서 스위치 네. 두 군데 전기를 공급해줘요 어 이제 얘 하기가 쉬워졌어 얘는 얘도 플러스 전기가 하나 들어가죠 네. 전선이 몇개 나와? 두개두 개. 두 개. 요 스위치 두개 얘는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죠 네. 두개 네. 얘도 두개즉 네. 전선 하나가 스위치 몇 개를 담당합니까? 두 개. 그래서 총몇 개의 스위치? 여덟 개. 8개. 여덟 개의 스위치에 플러스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15A 정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퓨즈가 대략 30A짜리가 들어와 있겠네요. 네. 이거는 몽땅 다 배터리 플러스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전기.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간편해. 간편한데 여기 보면은 이 제품은 이 스위치를 보니까 뭐가 복잡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5핀 릴레이예요. 이 스위치 자체가 단순히 접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릴레이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접점을 어디서 연결해 주냐면 릴레이에서 연결을 해줘요. 릴레이. 릴레이를 릴레이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아, 근데 릴레이는 뭐냐면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을 움직이려면 플러스 전기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여. 예. 네. 릴레이를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전선 마이너스. 요거 하나는 마이너,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 근데 전선이 그렇게 했는데 두 개가 또 남아. 도대체 넌왜 남는 거냐? 이 전선은 뭐냐면, 이 락커 스위치는 쓰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스위치 자체에 LED 불이 들어와요. LED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 전기. LED를, LED를 움직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적어도 설명서에 이건 나와 있어야 돼요. 까망, 빨강은 알겠어. 노랑, 파랑은 무엇이냐. LED인데 LED도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습니다. 음, 노란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두 선은 요두 선은 LED는 전기를 많이 안 먹어요. 연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선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중에서 전기를 켰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연결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들어가는 곳에다 연결하면 돼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중에서 예, 네. 볼트 게이지. 노란색 마이너스에다 꽂고 파란색 프레스에다 꽂아주세요 또는 이것도 어차피 12V면 그냥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연결해도 됩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오늘 라커 스위치까지 간다 근데 저는 아까 전선하다가 스위치 몇 개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두개두 개. 두 개. 우리는 네. 인버터 테스트할 때전 스위치 한 개만 쓸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요거 네. 요. 두줄만 써보겠습니다. 볼트게이지랑 아래 있는 두개의 스위치 네. 플러스 그리고 아까 파란색이 플러스랬 했죠? 네. 파란색이 플러스 이렇게 네. 묶고 이거를 어디다가 묶냐면 배터리에 플러스에 묶습니다. 이걸 쓸게. 아 이거 배터리 플러스로 연결할 선이에요 아. 그럼 이제 두번째 아까 요 까만거는 무엇을 작동하는 마이너스? 이 릴레이 스위치를 작용하는, 네. 네. 이건 마이너스 전원 공급이 아니에요. 네.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마이너스예요 네.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마이너스. 그리고 노란색은 LCD를, LED 구나 LCD지? LCD를 작동하는 마이너스. 이거를 몽땅 마이너스에 묶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땐 나머지 3개 있죠? 이 네. 빨간색도 배터리 플러스에 묶어야 돼요. 네. 음. 그러면 마이너스에다 묶을게요 이제 배터리에 연결 이거 연장선이야 단순한 배터리에 연결을 해 볼게요 왜냐면 배터리가 좀 멀리 있어 가지고 배터리에 연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결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아, 예, 불이 켜졌습니다 요걸 왜 들어왔을까요 아까 연결했잖아. LCD 네. 조명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한다고 했잖아 네. 예. 그리고 지금 동작하는 스위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아까 볼트게이지 쪽 제가 연결한 거두개 나머지 여섯 개는 연결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작업하실 땐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 응. 얘는 작동 안 하잖아 얘는 켜지고 작동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라커 스위치예요 네. 그리고 라커 스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전기 제품을 쓰실 땐 어떻게 연결하냐? 아까 <웃음> 그냥 이거 어차피 껍데기니까 이거 가지고 할게요. 네.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차체 접지. 접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접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임시적으로 접지 차체 접지가 아니라 아 단자대. 음 마이너스 단자대. 배터리. 배터리 오케이. 접지. 그럼 우리 실제로 켜는 것까지 해보죠. 네. 지금 저는 여기 마이너스 다 여기 묶어가지고 여기다 묶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단자들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네. 자,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마이너스는 접지를 시키고 플러스는 여기 남는 단자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려야 되나? 네. 남는 단자가 하나 있어요 보이나요? 이쪽 아래 여기에다가 아 플러스만 연결을 해주면 끝나요 네. 그러면 제가 플러스를 이거 단순하게 테스트만 할 거니까 손으로 딱 대고 켜볼게요 다시 켜볼게요 켰죠? 네. 껐어요 네. 켰죠? 껐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라커 스위치 배선 연결 방법이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지금 3000% 빠졌어. 인버터 전선 연장을 하려다 가 보니까 욕심이 나서 라커 <웃음> 스위치를 보고 욕심이 나서 라커 스위치 배선 연결 방법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인버터 전선, 스위치 전선 연장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이 스위치에다가 인버터를 연결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돼요 네. 아까 왜냐면 스위치 특성이 틀려요 인버터 스위치는 어떤 역할이라고 했죠? 플러스 전선 하나에요 네. 접점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지 접점 연결이 아니야 네. 이 스위치는 전원 공급용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에다가 접점 연결, 인버터를 포함해서 모든 접점 연결용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그 제품은 스위치적 기판이 빠자착하고 타버려 패턴이 떠요. 그럼 여기 연결할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영상 잘 보면 없어도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이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켰을 때 접점이 연결. 접점이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저항이 0이 되는 두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두 지점에서는 전압이 측정이 되면 안 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눈으로만 보면 여기서는 접점이 연결되는 두 지점은 옆 플러스 전원을 공급한댔죠? 플러스 전기가 이로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네. 뚜뚜뚜뚜뚜 타고 들어가서 스위치 어디로 갔어요? 우린 이, 이, 일반 스위치를 쓸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들어갔죠. 네. 그랬다가 아까 나오는 건 뭐라고 했지? 플러스. 네. 그러면 실제로 제 말대로 작동을 하나 측정을 해볼까요? 배터리 마이너스를 딱 찍고 플러스 전압이 측정됩니까? 안되죠? 이제 스위치를 켜볼게요. 딸깍! 스위치를 켰어요. 몇 볼트가 측정되나 한번 봐주세요. 응? 음? 13.3 볼트 배터리 전압이 측정됩니다. 그 세건 전원을 공급해주죠. 네. 그럼 또제가 전압을 하나 더 측정해 볼게요. 끈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이 스위치가 애매하게 움직여요. 여기가 플러스죠. 네. 우린 이두 선을 쓰면 되는 거야. 이두 선을 쓰면 되는 거고 끈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전압이 측정이 돼요. 릴레이 기 때문에. 전압이 측정돼. 이대로 여기 연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 스위치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플러스를 빼줘볼까?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저걸 빼면 측정이 될까? 저도, 측정이 안 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빼니까, 네. 스위치도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0이죠. 스위치를 키면, 아, 작동한다. 오케이. 작동합니다. 플러스 전선을 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전선을 빼니까 어때? 이것도. 안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 불 들어오게 하려면 두 개는 안 돼. 지금 이,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플러스 전기를 이쪽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켜지는 LED에요. 전원 온 LED는. 네. 요거는 아까 우리가 두개 전선을 연결했죠. 따로. 네. LED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이 들어와요. 네. 근데 실제로 끄고 켜는 건 불이 안 들어오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불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안 알려드릴래요. 그거 하다가 다 망가뜨릴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방법으로 전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전원을 빼버렸어요. 네. 플러스 전원을 빼버렸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전원을 뺀 상태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을 때 저항이 0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는 다시 전압을 측정해볼게요. 전압 안 잡혀요. 이 상태에서는 이곳에 인버터를 이제 연결을 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 스위치를 쓸 수가 있어. 작동되나 안되나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연장했던 인버터 선입니다. 인버터 선뭐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꼽기만 할게요. 이쪽에다 꽂고 이쪽에다 꽂고 없었나? 어? 들어온다. 왜 들어오지? 아... 인버터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어 이러면 상관없잖아 인버터 플러스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네 상관없을 것같은데이 정도는? 켜줘도 괜찮다 꺼졌고 켜졌고자 이렇게 핵심은 그거예요 라커스 위치 플러스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있습니다 네. 그 선을 어떻게 해요 빼버렸어요 네. 네. 뺀 다음에 이거를 네. 접점으로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불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인버터 플러스 가지고 이 제품은 LED에 불이 들어오네요 근데 어떤 제품은 저 작업을 했을 때 불이 안 들어오는 제품도 확실히 있었어요. 이렇게 락커 스위치 전원 공급 스위치를 쓸 때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 스위치에 공급되는 플러스 전기를 빼버리자. 그리고 구조가 다 틀려도 결국은 하나예요. 어디선가 플러스 전기가 공급되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접점이 있어요. 그거를 테스터기를 가지고 찾으면 돼요. 찾는 방법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을 때 저항이 켰을 때 저항이 0이 되는 점두 점을 측정했을 때 저항 0 아, 0.1이 괜찮아요 이럼 괜찮아요 어쨌든 저항값이 낮아지는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락커스위치에 인버터 스위치를 연결하는 방법은 아실 수 있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뭐 락커스위치 조립이 아까 다 어렵지 않았나? 이거 빼준 것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요 락커 스위치에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갈게요 좀더 복잡한 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스위치에다 연결하는게 아니라 어떤 스위치는 아 요거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8채널 터치 스크린 스위치예요 광고 같나? <웃음> 이거는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뚜껑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것도 전기를 연결해볼게요. 스위치 어떻게 동작하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네. 자, 터치스크린으로 뺐다 껐다. 실제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 이박스에요이 박스. 그러면 이 박스에 이 퓨즈 박스라고 부를게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굳이 뭐 우리 제품 같은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퓨즈 박스를 쓰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 박스에 이 퓨즈 박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퓨즈 박스든 다 음? 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꼭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가도 인버터 스위치 연결하면 바로 망가져요 이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제 뚜껑 아, 뚜껑 열기 전에 설명부터 하자 이 스위치도 락커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제품에 플러스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입니다 여기다가 제품을 연결할 때도 어떻게 연결하냐면 더 쉬워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다? 아까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니라 단자대 음, 단자대 어디든지 접지를 시켜주세요 네, 마이너 플러스 다 가지고 번개 칠까봐 그리고 여기 보면 출력 이 뭐라고 했지 치안추 그렇게 있나? 음. 출력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어요. 자, 1번 끄면 꺼지고 켜면 꺼지고 이 스위치도 뭐냐 불어스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에 연결할 때도 원리는 아까 락커 스위치와 거의 비슷해요 이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 자,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했죠 마이너스 전원도 어떻게, 왜 공급을 받는 거냐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8개의 릴레이. 릴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릴레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받죠? 그리고, 플러스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플러스도 하나 밀어 넣었네요. 네. 플러스, 그래가지고 이 플러스 하나가 8군데로 분리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1번, 1번 같은 경우,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게 이것도 빼버리고 자 여기 릴레이들이 있고 어? 여기 뭐가 있죠? 퓨즈 퓨즈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지? 기판에 뭐죠? 기판에 연결된 단자가 있지 음. 단자가 있죠 네. 그러면 기판 구조 여러분들이 PCB 기판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PCB는 PCB는 전선이랑 똑같아요 엄청 쉽고요 자, 1번. 꺼볼게 일단. 1번이 어디냐면, 아까 여기 써져, 아, 여기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에요. 1번. 퓨즈는 왜 있을까요? 문제. 왜 여기 퓨즈가 있을까? 문제예요. 더 높은 전류가 흐르면 막아주려. 고 맞아. 네. 그러면 이 퓨즈를 통해서 뭐가 흐른다? 전류. 전기가 흐른다. 네. 원리는 이래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껐다 켜지고 이 중에 하나가 일번어떤건지 n 3 c h i l 이이 e n 3 c h i 이 d r 이이3 children, 3 children, 3 children, 3 children, 3 c h i l 위로 올 위로 올라갔다를 타고 어타로어요아래요 아래로. children, 3 children, 3 c h i l d r 가 n 3 c h i l d 여기 n 3 children, 3 볼게요.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보이죠. 단순히 접점을 만든다. 접점을 만든다. 저도 지금 찍어보고 하는 거예요. 전기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데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항상 살아있어요. 플러스가 그래 가지고 릴레이까지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죠. 그러면 릴레이로 공급되는 건 위에 거죠. 그럼 전선이 전기가 항상 오는 건 어디냐면 요 아래쪽 요거 요거 요거 실제로 전기가 오는 거는 요쪽이야 요쪽이에요 그러면 퓨즈를 빼고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응 뺐어 이번에는 퓨즈를 빼고 측정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다시 딱 하고 요 밑에 거 측정이 되죠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는 퓨즈를 빼니까 여기 측정이 안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위치에서 뭘 찾냐면 전압 차이가 없으면서 전기가 안 통하면서 둘이 연결되는 접점, 스위치를 켰을 때 그쵸? 스위치를 켰을 때 연결되는 접점을 찾는 거예요 찾았어요 일단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그 밑에꺼야? 아니야 다시 다시 봐봐 밑에까지는 전기가 무조건 와 아하, 위에. 위, 위에요. 네. 위에가 전기가 안 통해. 위에. 그리고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스위치를 연결했다 끊었다는 건 누구죠? 릴레이. 그러면 답이 나왔어. 이게 출력, 이게 릴레이 입력. 네. 스위치를 키면, 스위치를 끄면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스위치를 키면 연결이 돼야 돼요. 맞죠? 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저항. 예, 아, 저항을 아,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스위치 꺼진 상태인가요? 켜진 상태인가요?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나요? 네 그러면 끕시다 끈 상태에서 먼저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이거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저항이 측정이 안 돼요 이번에 한번 켜 주실래요? 네 켜면은 어때요? 저항이 0에 가까워졌죠? 네. 이 스위치는 어떻다? 스위치를 쓸수 있는 거예요 음.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두 부분의 전압을 측정해 볼게요, 이번엔. 꺼보세요. 전압이 측정이 안 되죠? 아래 건 전압이 측정이 돼요. 켜보세요. 네. 그러면 이두 접점은 우리가 인버터의 외부 스위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자. 우리는 뭘만 쓸 거냐면 릴레이에 접점 기능만 쓸 거예요. 릴레이가 연결되는 거. 그럼 연결이 됐다 끊어졌다는 두 접점 어리야 전기가 안 흐르면서 음. 이 위에 다리랑 위에 다리랑 네. 어? 아. 이게 재밌다. 지금 인버터에도 요선이 뭐라고 했죠? 플러스. 플러스선. 그러니까 플러스선을 연결하니까 불이 켜져. 바로. 배터리 연결돼가지고 플러스 선입니다. 스위치. 네. 왜 슬금슬금 하고 그래. 요거는 여기서 전기가 나오네.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접점, 쓸수 있는 접점은 어디랑 어디다?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러면, 인버터의선 하나는 여기다 연결해줘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있다고 했나요? 아 근데 관계는 하나 있다. 아까 인버터 불 켜려면 아 인버터가 아니라 라커 스위치 네. LED에 불들어오하면 걔는 방향성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다 연결해줘요. 지금 켜져 있나요? 네. 꺼놓고 테스트해야죠. 근데 여기다 전선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여기다 가 전선 어떻게 연결하지? 납땜 하나? 음,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네, 이런데 전선을 연결하는 건 쉬운 게 이제 그 퓨즈라고 하죠. 네. 퓨즈 다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꼽아버리면 돼요. 음. 어, 근데 꼽으려고 하니까 퓨즈는 어떻게 돼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연결돼있죠? 네. 그러면 이거 꼽는 순간 전기가통해 아래쪽에서.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껏 야, 이거 어떻게 끊냐? 퓨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끊을 방법이 있나? 이걸로 해볼까? 한번 저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 잘라버렸어요. 네. 왜냐면 아래쪽에서 플러스 전기가 공급된다고 했죠? 이 네. 플러스 전선이 이 아래쪽으로 바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그러면 다리를 잘라버렸고요. 위에 남은 다리 하나만 가지고 아이고 따가워라 이거는 감전이 아니라 철사의 꽃 <웃음> 어디를 끊든지 끊고 아니면 끊어진 퓨즈를 이용하면 더 편하겠다 이렇게 꽂고 다리가 끊어진 퓨즈를 쉽지가 않구나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물론 퓨즈꼭 퓨즈로 안해도 돼요 딴 걸로 해도 돼요 일단 전 대충 꽂아볼게요 전선이 네. 걸렸어 안 들어가 자, 요렇게 연결했어요 여기 핵심은 뭐다? 퓨즈를 잘라서 플러스 전원의 공급을 아. 막아버린 거야 아까 라커스 위치랑 원리는 네. 똑같아요 아까 라커스 위치는 플러스 전원을 뺐죠 네. 여기서는 플어서 전원 공급을 막기 위해서 퓨즈 다리를 짤.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네. 켜지나 안 켜지나? 네. 자. 네. 켜졌습니다. 네. 인버터가 켜졌습니다. 다시 꺼볼까요? 네. 인버터가 네. 꺼졌습니다. 켜볼까요? 네. 켜졌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 핵심은 뭐냐면, 인버터도 인버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에 스위치를 연장해서 밖으로 빼서 빼서 길게 만들어서 캠핑카 내부에 있는 락커 스위치나 퓨즈박스에 연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댓글 달아주세요 연결 잘못해서 인버터나 제품 날려먹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웃음>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는 플러스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고요. 인버터나 아니면 단순히 스위치가 달려있는 직품들이죠그 스위치는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전선의 접점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위치를 따가지고 락커 스위치나 아니면, 그, 뭐야. 요런, 퓨즈박스에 연결하면, 기판이, 전기가 흐르죠? 전기가 흘러가지고 기판이 타버립니다. 우리는,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에서 전원을 잘라버리고, 어떤 기능만 이용했다, 스위치에? 딸깍딸깍, 온오프, 접점이 연결되는, 릴레이에 접점이 연결되는 기능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괜히 비싼 인버터나 기타 제품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스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정도 이해가 됐나요? 되게 길겠다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아, 저 스위치 현장이 이렇게 길게 걸릴지 몰랐어요 락커 스위치도 같이 가다 보니까 이걸로 인버터 스위치 연장 방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